안녕하세요 영상 제작하는 명범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의 바다를 담고 싶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사회복지사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기 위해 지역신문사의 학생기자로 활동을 하다보니 촬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영상 제작에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툴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첫 편집을 경험해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는게 두렵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합니다. 경험을 해보려고 기회를 찾아다니며 여러 작품들에도 참여해봅니다 통영의 대표적인 축제에서 미디어팀을 운영해보고 축제 영상들도 기록해봅니다 틈틈이 드론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촬영 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모전에도 참여해보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통영의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아 인터뷰도 해봅니다. AR과 AR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홍보영상도 촬영해보고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력을 채우기 위해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님들과 함께하며 촬영도 편집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우명인 미치기후에 미치는 명곰이었습니다.